<웃음>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회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동안 이제 잔소리 듣는 걸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아 제가 진지하게 무슨 말 하면 엄마가 자꾸 아 귀찮아 이러면서 가요. 여희는 <웃음> 말하는 것도 그냥 진짜 친구처럼 제가 대해 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고 여러분, 막 <웃음> 애정 표현도 되게 많이 한다고 어. <웃음> 근데 여자친구 생기면 안할거 같은데 에스 아. 지 <웃음>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진지한 대화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내 나이 때뭐 했어? 돈은 어떻게 버는 거야? <웃음> 그걸 많이 물어봐요 진짜 제가 25살이 되니까 엄마 이제 아빠가 27살에 나를 낳았는데 그럼 이 당시 에 엄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무슨 잔디에서 어떤 남자분? 하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 제가 엄마 보고 이거 엄마 맞냐고 왜 다르냐 막 이런 얘기하고 아 그거 스무 살때큰 이모 집에 엄마가 같이 살 때니까 아 진짜 저 때도 철 무지하게 없었지 그때쯤8팔년도쯤 대학교 졸업하고 빌리사 공부할 때고시원에 있었던 때 같은데 비타 연주를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 그 기타 치는 후배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 것 같아. 응, 옛날에 아빠 뭐 기타 공연한다고 많이 연습하러 갔었잖아. 95년, 94년도 사진인가 보다. 그때 같이 한세 커플 정도 놀러 갔던 것 같아. 그러면은 엄마가 가진 꿈? 꿈이 뭐였어? 어, 엄마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어. 너도 그건 알지. 엄마가 영어 공부하는 게 나의 수건인 거를 <웃음> 수건 사업인 거를 <웃음> 한 중에 하나죠. <하나잖아. 웃음> 엄마는 저 나이 때뭐 하고 있었어? 간호학원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 간호사가 꿈이었어? 자, 전혀! 엄마는 무서운 게 수술하거나 피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녀보자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러고 그냥 다녔어 <웃음> 그래서 나한테 항상 하지 말라 그러는 거구나 그럼 아빠는 그때 변리사 준비하던 시절에 왜 변리사를 포기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했는지 몰라 나 같으면 아마 미련이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살다 보면 은 어떤 부분들을 접어야 될 필요가 있어 이제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니까 아빠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있었고 내가 오를 수 있는 나무로 올라가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연애하다가 호주로 같이 아빠랑 유학을 간 거네 어... 근데 이때 내가 생겼다면서 그래 <웃음> 6, 7개월 후에 이제 나 혼자 돌아왔어 너를 임신해가지고 경험 인 이런 것도 다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초등학교 때는 체조 선수가 너무 되고 싶어서 막 혼자 상상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여건 상황도 안 되고 학교가 꿈이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서 어, 되고 싶다는 라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가가지 못했어 다시 들어간다면 아빠는 예술가를 하고 싶어 기타리스트? 그렇지 기타리스트 그냥 아련한 추억이지 근데 그 뭔가 결핍이 있어서 포기를 했다고 그랬잖아 밥, 새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같이 그냥 이렇게 묻혀 살지 않았나 싶어 그 꿈을 어떻게 좀 이룰 수 있는 방법이나 엄마는 그런 걸 못해서 이루지 못했잖아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그치! 그냥 거구나. 너무 그러니까 내가 넌 항상 그러잖아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잖아 <웃음> 근데 약간 감이 안 잡혀 나 경험을 하기 위한 스펙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 있거든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 요즘에는 애들이랑 밥한끼 먹으면 3, 4만 원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알바라든지 돈을 벌어야지만 먹고 살수 있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치 돈이 있는 애들은 살기 편하지 더 좋은데 요즘엔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어 옛날에는 다 같이 힘들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좀 하면 얻고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살아도 좀 힘든 것 같아. 우리 청년 때는 취업난이나 이런 것이 요즘처럼 심하지는 않았지. 어느 정도 대학생활하면서 젊음도 구가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양립시킬 수가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스펙쌓기도 바쁘고 쌓아도 취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태가 많이 변했다고 할수 있죠. 네, 행복 주택 뭐 이런 거 창업 지원, 음, 벤처 창업 지원 그런 거는 좀 알고 있어요. 어? 정말요? 아 진짜로 이게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주거죠 배우 생활이라는 게 되게 무규칙적이니까 일정이 달달이 기본적인 생활비 같은 거? <웃음> 그런 거 있어요 어린이들이 직업체험관이라고 있어요 성인을 위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제발 번져 일단은 해봐야지 <웃음> <웃음> 좋은 정책이 나와서 우리 동화가 경험을 해보고 좋아하는 일또 직업을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뭐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찾을 수 있었으면. 그게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동화가 정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청년주택이나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지원을 확대해서 기회가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엄마도 생각해볼게. <웃음> 함께 <웃음>